호소 커리를 더블 클릭하면 판매 금액에 변수 값을 입력하라고 뜹니다. 취소를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이제 판매 금액에는 오타가 없죠. 오타가 없는데 아래쪽에 보니까 오름차순을 미리 해줬습니다. 여기에서 오른차순을 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오른차순은 보고서 마법사에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렬 안함을 해주시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예, 다시 더블 클릭하시면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창을 닫고 만들기 보고서 마법사에서 보고서 커리를 넣어 주시고 다음 판매월로 하시고 다음 여기에서 오름차순을 판매이윤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